안녕하세요 어, 지금 밤인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생크림이 있는데 그걸로 리코타 치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레시피를 보고서는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<웃음> 먼저 레몬 30ml 리터 정도 필요한데, 레몬 대신, 레몬이 없어서, 레몬 대신에 식초 넣어요. 거오5 0 정도 식초를 먼저 넣는게 아니라네요 어떡하지 끓이고 나서 하는거래요 <웃음> 망했네 그래도 해봅니다 소금 3g 그래 되지 않을까 중약불로 바꿨어요 지금 7분 정도 끓인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원래 이 정도 되면 은 유막이 생겼을 때 식초나 레몬즙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10분은 더 끓여줘야 된대요. 근데 전 이미 넣었으니까 그냥 이제 약불로 바꿔서 하려고요. 아까 다이소 가서 산면포자기 이거 없어서 사봤는데 뭐 뒤에 보니까 이제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서 이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손빨래했어요. 될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이따가 리코타 치즈 유청을 거르려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면포 방금방 축축한 면포를 덮습니다. 이제 젖어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는데, 이따가 저거 다 되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물기를 빼주는 거예요. 10분 정도 이제 지났어요. 이런 상태인데, 15분 정도 이 상태로 식혀야 된대요. 코로 싼지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어요. 아직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정도의 유청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온에 아 상온이 아니다.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내일 아침에 한번 꺼내볼게요 상태로 둡니다 이거 남은 요청은 그 요거트랑 요거트 2 그리고 요청 1 해가지고 섞어서 먹으면은 인도식 라시 그거처럼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라시를 좋아해서 이거는 남겨서 나중에 요거트랑 섞어서 먹어보려고 해요. 되게 무겁잖아. 그 베딩 을 바르기 좀 무게가 있거든. 음. 가지 <웃음> 뭐야? <웃음> 레디. 모르겠어. 레디. 여기 어디에요? 여기는 어디에요? <웃음> 대수지 공원? 대, 대치. 대치. 수지체육관치입니다네 저희 처음 와봐요 치 대치. 대치. 대치. 대 3kg 정도? <웃음> 나는 3kg도 안뛴것 같은데. 뛰었어, 뛰었어. 뛰었어? 뛰었어? 뛰었어? 뛰지 그을 이불 커 이불도 커버를 빻까? 이거 뺄수 있는 것 같은데? 음. 겠습니다. 과연 맛있을지. 맛있다. 잘 모르겠어. 이거 이런 걸 처음 만들고. 어봤 진짜 굳었어. 음. 음. 된장 맛나. 응. 음. 맛있는데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말아 먹으니까음 으음. 데음있음맛음네음있네맛음 맛있네. 네 으음. 으음. 네음으 맛있네. 음